예 안녕하십니까? 신동구 자유 t v 를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 자 그리고 글로벌 지펜스님 팬 여러분 신동구 제독의 실전 이야기 또들어왔습니다자 신동구 제독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독님 제독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그 김정은이가 뭐 나타나자마자 바로 14.5mm를 우리 쪽 지피에다가 쏴쏴 버렸어요 그게 월 1일 날 무슨 비료공장 주공식에 예. 20분 만에 나타났잖아요 예 근데 뭐그 다음 다음 날인가 그 그러니까 5월 3일. 예. 오늘이 5월 4일이죠. 예. 그 어제 어제 아침 7시 41분에 예. 그 그쪽 북쪽 지피에서 우리 지피 쪽으로 정조준 해가 쏜거 아닌가요? 쏘는데내 네, 네 발에 맞았단 말이야. 에 우리 지피 그그 콘크리트 콘크리트로 되어 있거든요. 예예. 제가 합참 정보작전과장 할때 지피 그 금일 나간적이 있어요. 아. 그 지피 안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예. 그 통문이라고 예예. 개방한 딱 시간 정해져 있어. 예예. 그리고 그걸 엄청나게 그, 그 보안구이기 때문에 예. 아무도 못 들어가요. 어... 근데 이제 합참, 저, 중으로 금요를 나갔으니까. g 지 이제 처음으로 가봤는데요. 예. 한마디로 요시처럼 돼 있어요. 예예. 근데 그게, 에, 기관총이 있잖아요. 예. 어, 기관총이 딱 적, 그, 지피, 그, 그, 총안구가 있잖아요. 총안구. 총, 총, 구 예. 그그 쪽으로 딱 보정해놨어요. 그런데 에... 이번에도 보니까 어, 북한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예. 그 G.P.랑 그 기관총이 한정식 최선에 있다고. 예, 예. 이게 저 사거리가 우리 그 소총 있잖아요. 예, 예. A.K. 소총 그 북한이 쓰는 게 7.62mm. 예. A.K. 47이라는 소총이 이제 보병 학인데 예, 예. 개인 학인데 예. 그걸 하면 그 사거리가 유효 사거리가 한 300m밖에 예, 예. 안 돼요. 근데 북한군 G.P.하고 우리 G.P.가 거리가 예. 1.5km 내지 1.9km 떨어져 있대요. 예, 예. 왜냐면 DMZ가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예, 2km, 예, 예. 거기, 그 중간에 MDL, 군사 예. 분계선을 중심으로 그려 있거든요. 예, 예. 근데 GP라는 거는 예. 그 군사, 그 DMZ 안에 들어가 있어요. 최전방 아... 감시초소라고그 예, 예, 예. 다음에 우리 그 철책선 어, 밑에 예. 그 DMZ 밖에 GOP라고 있다고. 아... 일반, 저 감시초소가 있어요. 는 그건 우리 쪽인데, DMZ 안에 들어있는 게지피예요 그죠, 근데 그런 게 DMZ가 이게, 휴전선 쭉 해가지고, 북쪽 2km, 남쪽 2km 안에 설정돼 있지만, 지행 뭐 이런 일 때문에, 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가, 까이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이번에, 육군, 그, 중부전선 3, 사단지 예. 하고 북한 지 p 하고 거리가, 음... 1.5kg, 1.7kg, 이렇게 떨어져 있어. 1.9kg. 예. 그러면 이게, 저 그, 개인하기로는, 그, 아도 우리까지 보지가 않아요. <웃음> 근데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저, 예. 100% 기관총을 쏜 거예요. 그게, 북한이, 그, GP에 설치한, 기관총이 14.5mm, 고사총이잖아요, 고사총. <웃음> 그, 그, 장성색이 처행했죠, 고사총. <웃음> 장성색이 처행하고, 뭐, 현영, 현령, 현영철, 예. 무력부장, 시행한 예. 때쓴 게, 저, 저, 그, 고사총이야. 그, 그 그게 소련서 도입해가지고 이걸 총열이 4개를 묶어가지고, 예. 일 1분에 1200발을 쏘는 거야. 그러니까 예. 1초에 20발을 나가는, 그, 그, 아, 그 기관총이라고. 예. 그거는 사거리가 최대 사거리 한 5km 돼요. 예. 뭐 제가 보기엔 유효 사거리가 한 1.4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집이 딱, 이게 딱, 그, 저,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 발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쏜 거야. 그냥, 잠깐, 손가락 얹고, 땡, 땡, 땡기는 순간, 듬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 땡기는 순간, 뭐, 한 1,20발이 나가니까, 그 중에 네 발이 맞았다는 거는, 이거는, 정조전 해가지고, 겨냥해서 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게 보는데, 합참에서 발표하기는요. 예. 군사,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한 거는 맞다. 예. 한데, 그 총객의 의도성은, 추가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게 우발적인 거로 지금 하는 아, 게 문재인 정권에 예. 대북 정책이 이상해져 있잖아요. 제가 어. 어, 427 남북 정상회담하고, 그 다음에 9.19 평양 정상회담하고, 예. 군사합의 체결 했을 때, 예. 제가 방송제 <웃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예. 얘기를 했거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 했다. 이거 굉장히 군욕적이고 음. 북한에 써준 대로, 어,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합의해 예. 준 거예요, 사실은. 이게준 예. 한국 문서나 다름없는데, 예. 휴전선에서 총선 한방 올리면 이건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 예. 이게 방송을 통해서그 총선 올린 거예요. 무효예요. 예. 근데 작년 11월 25일인가요? 창진들하고 있잖아요. 예. 새해 그, 5개 도서가 있, 있는데, 백릉도부터 수축부터, 예. 대청도, 소청도 해가고 인평도, 소인평도 있이 있거든요. 예. 아, 우도까지. 예. 대청도 동방에 창린도라는 섬이 있다고 예. 북한에 예예. 그게 김정은이가 직접 창린도를 방문해 가지고 예. 김정은이가 현장 치도를해 <웃음> 가지고 지시를 해서 해안부 사기를 했어요 예. 그때 이미 어, 군사합의 파기된거예요 그런데 음. 이번에 총격 도발을 했잖아요 이건 완전히 맹백한 9.15 어, 남북 군사합의 무효 선언이나 다름없어요 이거 음. 빨리 파괴해야 돼 그리고 그뿐만 그, 예. 그 아니고 예. 어, 대륙관 탄도미사일 도발을 예예. 작년에 13번, 올해 들어서 5번을 했거든요. 18번을 했어요. 음. 이거는명백하게 유엔 결의 위반이거든. 음. 당연히 군사합의 위반이죠. 군사. 그런데 이 정부는 그걸 인정을 안 한다니까? 군사합의 위반을 계속... 왜냐면 자기들이 그렇게 큰소리 치고 평화가다 왔다, 어, 음. 군사적 이런 거다 해소됐다고 큰소리 치지 않습니까? 예예. 그게, 그게 웃, 기게 되는 거지. 문재인, 문재인 한번도 거짓말 한거 아니에요. 예. 비핵화 사기, 그, 저, 그걸 부린 거 아니에요. 예. 그인용하면웃기게 되니까 이걸 계속 도발인데, 도발 음. 아닌 걸로 해거예 그런데 오늘, 아, 어제, 그, GP에 대한 총격 도발은요, 맹백한 예. 그 도발이잖아요. 근데 그, 이거를 전부 다우발적이데의도성이 없는 것으로좀 음. 모르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정권이요, 얼마나 이거 죄를 짓는지, 예? 에? 아니, 국민의 그... 생명을 담보해가지고 자기들의 그렇게 군력적인 한국 공서나 다른 분들 부... 그리고 합의한 것이 돼서 북한이 어기단 말이야, 이건 아, 예, 예. 항의를 하고 예. 파괴하겠다 음... 이렇게 강하게 나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예. 그걸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제가 이게 저기 이게 우리 재송님이 들고 오신국방일본인데 아! 예, <웃음> 여기 전면에 보면은 뭐야 일면. 일면에 한점 불시도 사사치 장병들 산불 제거 산불 제가 하는 게 지금 이게 우리 군대의 주 업무입니까? 지금 제일 일면에, 이, 뭐야, 저기, 총격전 벌어지고 이거를 일면에 실어야 되는데 이게 없고, 뒷면에도 이쪽, 이쪽 면, 이쪽 면 조금, 조그맣게 나와 있어요. 네. 여기도 큰 거는 뭐야, 이게 저, 화살 머리 고지 일대에서 유해 열두 점 발굴, 뭐 유해 발굴이고, 여기에 총격전이 있었다. 아주 요, 요,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 아주 작게 지금 나오고 있다고. 어. 근데 웃기는 게, 삼사단 이번에 그, 지피 피격받은 지피가, 예. 그게 지금 하살물 고지래요. 예, 예. 그러니까, 하살머리 고지에 저기 도발을 했는데, 예. 이게 무슨 유해 12점 발굴, 이게 사진까지 이렇게 더 크게 나는 거야. 아. 그 다음에 일면에 말이죠. 당연히 일면에 지금 이게, 군대가 존재하는 목적이, 저게 예. 그 도발, 침략으로부터 예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예예. 재산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데 이러한 것이 일면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일면은 이게 3불 끄는데 지원한 거 이거 나와 있는 거야. 음. 어? 이게 이게 국방행주서예요 지금. 음, 군대가 군대가 아니고만. 내가서 아침에 그 예비역 장성들한테는 국방일보가 집으로 오거든요. 네. 국방일보 하도 이게 정부에 대해서 평화 노름에 그래서 어제 노네요. 예. 네. 뭐 이게 대충 보는데 오늘 보니까 당연히 어제 있었던 총격도발에 대해서 좀상세히게 노겠군 음. 했는데 예상을 완전히 분나간 거죠. 역시나, 혹시나 했더만 역시나. 예. 이게 뭡니까? 이면에 요만하게 이게 총격도을 놓고, 일면에 말이죠. 이거 뭐 산불 지원하는 이거 이렇게 논단 말이에요. 아. 정신 빠졌죠,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 이게 군이 국방부 합참, 군대가 이 정권의 입맛에 예. 맞게 눈치를 봐도 어느 정도 봐야 되는데 예. <웃음> 너무 심하죠. 응. 그 옛날에 그 노무현 정권 때그 남재준 원장님 그 육군 참모총장 할때 이야기 들어보니까는 그뭐 인사권 뭐저 문재인 아 노무현 정권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인사 뭐 하라고 암제게 들어가니까 아뭐 그래 못 한다고 하니까 어이 나중에. 아. <웃음> 남재준 원장 이제 그만두고 나가니까 청와대에서 뭐 파티를 했다 그러더라고 눈에 까실거리가 나갔다고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그 남재준 그... 예, 예 남재준 지금 재판 받고 있죠 예. 어 그저껜가 뭐 재판 했는지 하여튼 최근에 재판을 뭐 앞두고 있는지 하여튼 그런 <웃음> 상태인데 예. 이분이 합참 어 작전본부장 예. 하실 때 예. 제가, 그, 저, 부임하니까 작전 근무를 하시더라고. 예, 예. 저하고 제가 정부작전과 개편한, 그, 근위해가지고 청설해서 초대 가장 안할 때, 그, 3개월 정도 같이 근무를 했어요. 아, 예. 그래서 이분, 그걸 좀, 여러가지 그, 그걸 아는데, 예. 그 영전해가지고, 이제, 대장으로 영전을 하셔가지고, 예.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갔었어요. 그런데 예. 그, 저를 많이 이뻐해 주신 분인데, 네. 굉장히 강직하시고, 청빈하고, 예. 너무 지나칠 정도로 청빈한 분이에요. 골프도 안 주신 정도잖아요. 예. 예, 그런 분인데, 그, 인사 때문에 예. 예, 그런 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원래 그, 문, 노무현 정권 이전에 있잖아요. 그, 군 장, 인사를, 예. 청와대에서 당연히 대통령 정결 사기인데, 장성은. 예. 음, 예. 어 각군 참모총장이 제일 잘 알잖아요. 예. 네. 군정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자군 장교들에 대해서 그 심사를 굉장히 그그 그 옛날보다 굉장히 그저 심사가 잘돼 있다고. 예. 삼심질를 하다니까 음... 1 추천이, 2 추천이, 3 추천이를 거쳐서 선발위원회 에 가서 다 면밀히 따져 가지고 해서 이제 국방부 저 상신을 해가지고 예. 국방부를 거쳐서 거기서 이제 청와대 상실한 보통, 거의 100% 바뀌는 게 없어요. 예. 근데, 노무현 정부 들서을 때, 이청와대의 뭐라 야 행정관까지 나서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청와대에서 바뀌어. 음. 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 군의, 음. 군을 정치화 시키는 주 원인이, 예. 자기가, 저, 참모총장한테 직속 상하는데 열심히 충성스럽게, 어, 일을 잘 해봐야, 예. 어, 엉뚱한 놈이 되니까. 아... 청와대 줄다정 장선이.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정치군이나 되는 거예요. 예, 예. 응. 그렇죠? 예, 예. 자기 본연에, 그거를 충실하고 말이죠. 전방을 보고 근무하는. 저기 보입시오. 청와대 5급행정관이 부르자 육군참모총장이 <웃음> 나왔다. 그게. 저 말이 안되는 예. 그러니까 저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예. 군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죠. 예. 의도적으로 망가뜨리는 거 아닙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서 그렇게 대통령이 예. 인사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지휘권을 존중해줘야 되거든요. 존중이 그래야 존중이. 이게 저저 저 지휘권이 제대로 확립이 되고 예. 군이 그냥 일사분란하게 그 기강이 서고 예. 지휘 체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 그걸 무슨 청와대에서 이렇게 행정관이 나서 가지고 간섭을 할 정도면은 예. 이런 군을 완전 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군에 열심히 했는데 장군이라도 또는 해군의 제독이라도 한번 예. 진급을 하고 싶은 생각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데 내가 열심히 해서 참모총장하고 뭐군의 인정을 받아 봐야 제대로 일도 못하고 말이야. 자격도 없는 사람이 청와대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장성이 됐다. 자기를 제끼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에... 그지책의 문란 현상이 생기는 거고 예. 군을 그러면... 어, 정치화하는 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럼 의도적으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아, 그런데 그 저기. 뭐야 저 오후 행정관이 부른다고 쫓아나가는 육군 참모총장은 저나저분도좀 답답합니다 이거 보면야너 <웃음> 뭔데 뭐야 하고 큰소리 빵치야지뭐 답답한데 이뭐 네. 억지로라도 이해를 한다면 네. 문화크기에서 힘을 쓰니까 네. 잘못하면 참모총장 중간에 뭐 경질돼가고 인기도 뭐, 못치우고 나가는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또 자기, 자기 자리에 대한 욕심이 다 있잖아요. 예. 어렵게 해가지고 참모총장까지 됐는데, 예. 어, 청와대 잘못 빌 가지고 말이 특별한 잘못도 없는데 예. 중간에 갱질 되고 말이죠. 예. 분명히 그렇게 그래 될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예. 하면 아무래도 눈치를 보죠. 음. 네. 그럼 그건 일부 이해는 되는데, 예. 뭐 좀더 용기 있게, 예. 강단 있게 예. 하는 게군인답죠 예. 지금은 이제 뭐 요즘은 뭐 이게 좀... 많이 이제 무너진 게 이~ 저~ 뭐~ 기자는 기자 다워야 되고 정치는 정치인 다워야 되고 다 각자 분야에서 자, 자기 목소리를 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다 너희 정치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하니까 뭐~ 이게 나라가 이제 망해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이번에 이번에 총격도발 이거 심각하게 봐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단 조치할 게 군사 합의 위반이다 예예. 예. 군사 합의 위반이 하는 게선순위고요 예. 당연히 북한에 사과 받아내야 되죠. 예. 예. 그다음에 유엔사 어, 정전위원회에서 들어가서 이 조사를 한답니다. 그런데 예. 아, 근데, 근데 이제 지금 저 국방부 합참에서는 예. 도대체 저기쏜 예. 총알이 맞았잖아요. 그래다 굉장히 조사하면 총알이 거아닙니까 그런데 예. 뭐, 무슨 하기로 쏘았고 말이죠. 예. 몇 발을 쏘았고 예. 이거 다 경위를 밝혀야 돼요. 그런데 예. 안 밝히고 있어 지금 현재. 예. 예? 이거 근데 제가 더 우려하는 건, 이거 지금 냉백하게 김정은이가, 예. 문재인을 예. 향해서 쏜 총이에요. 저는 그래 봐요. 저, 저도 그래 요 예, 그게 문재인 종북 정권을 향해 휴전선에서 총성이 우리 때려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게, 그냥 넘어갈 게 아니에요. 이거 저, 잘못하면요, 더큰도발이에요 근데 <웃음> 어, 일부는 뭐, SLBM, 그러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쏘을, 것이다, 뭐, 이런, 그, 해체하는 법도 있거든요. 저,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것보다는, 서해 오도 있잖아요. 예. 제일 취약한데, <웃음> 이러면 우도 같은데, 우도 있잖아요. 예. 제일 인천 쪽으로, 오른쪽에 있는 게 우도입니다. 예. 예? 예. 거기 일개, 저, 해병 일개 중대하고, 뭐, 해본, 저, 레이더 사이트, 예. 그 전탐 감시소가 있는데, 예. 어, 그무인도예요 예. 근데 물이, 그, 쓸물 밀물, 저, 저, 빠지잖아요. 예. 썰물 빠지면은요, 북한에서 걸어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아... 거기가. 예. 그 옛날에, 6 0년대가 예. 북한이 진짜 야간에 걸어와서 기습을 해가지고요, 음. 그 우도에 있는, 거기 점멸시켰어요. 한 사람 빼고. 예? 아... 네? 그런 셈이라고 그런데 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 정부가 마음 놓고 있는데, 뭐, 우도 같은 데 들어가서 점령해버렸다. 예. 어떡할 거예요? 아. 그리고 이거 탈환 우리가 해야 되죠 탈환을 다시 예, 예. 찾으려면은 에? 예 그러면 거기 있는 저 병사들 다 인질 인진, 인질로 잡고 보면은 예. 음. 다 죽이겠다 아. 또는 응 네? 그래 가지고 또더 그냥 중국하고 우리가 저그 그 음. 다시 탈환을 작전 하겠다 예 핵미사일 쏘겠다 네. <웃음> 북한은 이미 핵 우리 완성 걸선포를 했잖아요 예. 에? 예. 저는 일부 전력화 됐다고 보거든요. 음... 속에 타다 하면 어떡할 거야. 예. 완전히 지금, 지금도 핵 인질이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이요. 예. 아, 정권 자체가 핵 인질이 되어 있잖아요. 아니, 그. 그거 어떡할 거냐, 이게. 그거보다 더, 우도보다 더 취약한 데가 있습니다. 청와대. 청와대, 그, 북한 옛날에 그, 종북주사파 운동 했던 그, 그런 애들다 행정관 비서관으로 1백명이 <웃음>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너무 예. 좀. 뭐 너무 좀 비약인데 예. 가능성 위주로 보면은 예. 충분히 그런 건가능하네요 예. 왜냐면 우리가 연평도에 예. 폭행도발을벌건 대낮에 예. 할거 누가 상상했습니까? 예. 멀쩡한 우리 군함을 북한이 예. 잠수증을 침투시켜 가지고 의뢰로 예. 객침시키고 누가 상상했습니까? 그거 다 하잖아요. 예. 칼기를 갖다가 북한이 납치를 해 가지고 폭발시키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거 하잖아요. 예. 청와대까지 무장공개 서러 3한명이 침투를 해가지고 예. 대통령 목을 따로 올 거로 노화상승, 한, 한 집단이란 말이야. 예.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니까요. 그니까 러 저는 이저1 4 5 m 리가그 장성택이 그 자기 공호부가 이제 뭐 친중파라고 해가지고 뭐 날렸는데 이제 문재인 정권이 친중으로 돌아서고 있으니까는, 어, 그 친중파 제거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 이제 VIP를 노린다든지 뭐 그런 말은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북한이 지금 뭐 대북 제재 때문에 예. 축을 마시잖아요. 예, 예. 거의 외화가 거의 그 고갈되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김정은은 또 지금 통치수단이 거의 다 없어, 이제. 예. 어, 채권, 채, 거라도 핵심, 그걸 뭐 그냥, 어, 선물 주고 말이죠. 예. 해가지고 충성을, 이거, 저,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예. 이게 좀 돈이 말라 가지고축 예. 죽을 놓으이야 뭐, 인민들 생활, 뭐, 피피한 거는 장마당 때문에 그나마 돌아가고 있는데. 예. 이 죽을 놓으이야 그러니까. 그래, 뭐, 문재인 믿었더만은 이게 뭐돈좀 갖다 줄지도 돈다 갖다 주고, 뭐그 대북 감시망 때문에 문재인 했다가는 우리 세컨드를 보이콧 받아가지고, 나라가 절단 날수 있는데요. 예. 경제가 지금도 어렵지만은. 음. 그러니까 이게, 말만 평화 경제, 평화 경제 하면서 하는데, 제대로 지금 맞는 게 없거든. 예. 그러니 이게, 득 해가지고, 이제, 뭐, 아까 뭐얘기했던이 음. 그런 식으로 도발을 해가지고, 그걸 볼모로 음. 잡아가지고, 예. 돈 내놔라. 예. 어. 계속 공단 빨리 문 열어라. 예를 들어 뭐또뭐 뭐 금강산. 예. 그다음에 뭐 철도 이거 말이야. 너가 이제 쇼 하지 말고 예. 북한 내 철도부터 이제 현장시키라 예. 어 내일 다 바꾸고 말이야. 예. 그럼 뭐한 2조 대 하면 된다는데요. 예. 북한에 이게 노후돼 가지고 철길이 엉망이네요 예. 뭐 기차는 말할 것도 없고. 예. 네? 그런 상태인데 전혀 그걸 안 주니까. 그뿌리기를 공발 치는 거 그니까 이제 그 문재인 여권이 할수 없는 거를 계속 내놓으라고 이제 요구를. 그죠 요구가 거. 그거 음. 하는 순간, 그, 저기, 미국의 세컨드이벌것 들어온 거고. 그러니까, 문재인은 그렇게 하려니까 예. 국제 제재망을 흠, 허물, 흠물어가지고 들어올, 도로, 예. 그, 그, 저, 그일 <웃음> 겁나서 못 하는 거고. 예. 또 김정은이 안 해줘 뭐또김정은이 김정이대로 저러, 저러니까 아마 진퇴양안 나니까 문재인 이게 김정이 살아 돌아왔다고 말이야. 2 0일만에 나타났다고 막 안도를 하고 말 이게 영력하잖아요. <웃음> 안도는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아니 그 아니 그래 가지고 뭐돈 갖고 오래는 돈안 가지고 오면 이 북한에 가 가지고 성격대받은 우리 뭐 정치인들 명단한 개씩 공개하고 뭐그런짓도안 하겠습니다. 이게 문재인 지지율이 뭐. <웃음> 뭐, 역대 예. 대통령 중에 임기 3년 차에 최고랍니다. 예. 6 0는 넘어갈 정도로. 그 다음에 이번에 사1의 예. 총선에서도 압승을 예. 하고 말이죠. 예. 그런데 뭐, 경제는 경제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저, 사기치가지고, 예. 어? 그 다음에,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지만은, 지금 고무신 선거 했었잖아요. 자유나. 예. 예, 예, 고무신 줘가지고, 뭐, 한심 사가지고, 매표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부정선거죠. 예. 예. 고무신 선거 버전 2라 그랬다니까요. 에이. 이번에 그 재난 지원금인가, 이거 막 선거에. 음. 어? 왕창 뿌렸죠, 선거 전에. 참, 그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계, 한계온것 같아요. 음. 저는 이 정권을 종북, 예. 위선, 예. 사기 정권으로 규정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미래통합당, 예. 뭐 하는 거 보면은, 야 미래통합당은 아. 나중에 그, 저기, 지지율이 선동열 방어율, 선동률 선수 방어율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 1.7, 뭐 얼마. 지금, 저, 예. 지지율이 계속 더, 총선 때보다 지금 10% 내려가. 뭐, 아니, 20%로 놓았더라고요. 예, 10% 때면 뭐 들어갔다는 이야기죠데더 내려갈 거예요. 그런데 저 당은 해, 제가 봐요. 음. 저렇게, 저 국민들 마음도 모르고, 예. 여론하고 동떨어진, 예. 지리 멸련한, 자포자기한 예. 정당 같은 거는 빨리 해산, 해, 예. 해산하는 게 맞을 거예요. 지금 뭐그 안에서 또 하는 이야기가 제 김세연 그 저기 뭐야 김세그 의원을 갖다가 자기 대표로 이렇게 세운다고 또 그렇게 막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이번에 그 선거를 사실상 뭐제 뒤에서 뭐 공천을 망친 주범 중에 하나라고 또 김세연 의원이 그 손가락질 봤는데 그게 그러니까 저놈은당에 네. 자유 한국당은 이름이 좋잖아요. 예. 뭐 그걸 보면 가치 지향하는 가치가 뭐며 정체상까지 우리가 있잖아요. 예예. 당명을 딱 보고 그죠,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일반공대 바쁜데 뭐그 당의 강릉이 뭐니 정책이 뭐니 시하게안 뭐 하잖아요 예. 그 당명이라도 그는데 당의 미래통합당이 <웃음> 지하하는 가치가 뭐며 정책성이 뭔지 도저히 알수 없어요 예. 제가 어제 저 방송을 집에서 하면서 예예. 도대체 저 보수가 예. 자유 우파가 예. 이번에 개멸에 가까울 정도로 참표한 예. 원인이 뭔지 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 방송을 했어요 어제 예예. 집에서, 저, 우리, 저, 우리 승기자님도 딱, 그, 편집하는 거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참 <웃음> 예. 시도해 봤는데, 예. 구이로 조회수가 좀 많이, 많이 나왔어요. 예. 글로벌 디펜스 에서수도 그 공유하셔가지고, 예. 저작권 뭐, 제가 이야기 안할 테니까. <웃음> 아니, 그, 저, 이, 우리 팬들. 많은 분이 좀 예, 보시게. 다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여러분 그 사이트에 좀, 그런 업체 여러분 채널에다가. 그리고 예. 그 방송하면서 미래통합동 국회의원들 좀 봐라. 당직자들 좀 봐라, 이이 이 방송. 예. 어? 도대체 당을 나는 모르, 이해를 못 하겠다. 예. 내 자신부터 또 자유우파인데, 예. 지난번 선거 때 찍어줄 마음이 <웃음> 솔직히 안 나더라. 예. 어쩔 수 없이 대안이 없어서 뭐 찍기는 찍었지만은, 쟤부터도 <웃음> 마음이 안 내켰는데 일반 그 국민들을 올리게 겠느냐 음. 근데 지금 저렇게 <웃음> 헤매고 있으니까 음. 한심한 거죠. 아니, 예. 당을 하나 새로 만드십시오. 뭐, 안 되면, 저가 안 되면, 뭐, 제가 만들든지 해야겠습니다. 예. <웃음> <웃음> 만들어가지고, 우리 제동님을 갖다가 저기, 그, 인도태평양 전략을 <웃음> 이야기하죠. 미국, 미국, 미국 가서가지고 좀, 좀, 이야기, 트럼프 대통 만나러 이야기 좀잘 하시라고. <웃음> 예. 알겠습니다. 아, 이거 뭐, 이게 참, 이 또, 아, 원래 근데, 이게, 사, 이, 늦었다고 할 때가 제일 빠르고, 산풀이 나면요, 다탄것 같이 보이는데, 그, 밑에는 또 새싹이 막 올라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또 새로운 또뭐 많은 시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우리 신동고 자유애국TV 가셔가지고 그 우리 제동님 올려놓은 영상 좀 많이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 네. 그리고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여러분들 그 유튜브 채널에서 좀 많이 올려놔주십시오 그 저희 거도그 저작권을 다 포기해 버리니까 여러분이 뭐다 여러분이 가져가셔가지고 돌려서 알아서 요리 드시면 됩니다. 예. 음. 자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